안녕하세요. 미스티코디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봄느낌 물씬 나는 헤어쇼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패키지 보시면 먼저 머리끈 짱짱한거 4개랑 그리고 코튼킨 한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충분히 4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안쓰는 머리끈들 리폼에서 활용하기 아주 좋으실거예요 저는 오늘 오호 코바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짧은 쪽 끈을 오른손으로 살짝 쥐어 주시고요. 왼손 펼쳐서 새끼손가락 앞에서 그대로 한번 감아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갈게요.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와 주실 건데요. 이때 머리끈을 실 앞에 둡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로 그대로 머리끈과 우리 뒤에 실을 딱 잡아주세요. 이게 우리 기본 손동작이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바늘은 편하신 대로 잡아주고 그대로 중요한 거는 항상 이번 단부터는 머리끈을 통과해서 떠야 돼요. 그래야지 감아서 뜰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끈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 이 상태 그대로 기둥사슬 하나, 둘, 셋, 네 번을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리끈에 지금 실이 연결되면서 기둥이 세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단은 끝 라인을 감아서 실 그대로 뜨기를 할 건데 끝 라인을 감아가면서 뜰 거예요. 두길긴뜨기고요. 총 59번을 할 건데 기둥이 벌써 한 코를 뜬 거예요. 60코를 뜰 건데 기둥 한 코를 떴으니까 59번에 두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두길긴뜨기는요, 그대로 실을 한번 두 번,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고요. 얘가 코죠. 우리가 이번 단에는 코라고 하는 것은 이 끈을 감아서 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끈 구멍을 통과해서 뜨는 거예요. 자, 실을 걸어 나온 다음 그대로. 감아서 두 개, 또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를 빼주는 게 두기 이득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두번 감은 상태로 끝 라인을 감아서 실거로 나오고 다시 이제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또 감아서 두 개를 빼주는 게두개긴뜨기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요 딱딱한 부분부터 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최대한 많이 잘 가려져야지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요 딱딱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긴뜨기를 이런 식으로 잘 감싸면서 너무 힘을 많이 주셔도 안 돼요. 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게끔 딱딱하게 뜰 필요 없어요. 여유있게 뜨시는 게 훨씬 예쁩니다. 프릴이 더 많이 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잘 감싸가면서 두개 긴뜨기죠.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 다시 두개 긴뜨기 보여드릴 거예요. 두번 감죠. 실 감아서 끈이죠. 머리끈 감아서 실 걸어 두 개, 두 개, 두 개. 감아서 빼는 걸두 번씩 반복할 거예요. 한번, 두 번을 감은 채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그럼 바늘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려있죠. 이거를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씩 빼주는 게 두길긴뜨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떴는데, 기둥 첫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수 있는데요. 우리 총 59개를 뜨고 만날게요. 56 57 58 마지막. 59. 자, 제가 지금 59코까지 해서 총 60코죠, 기둥코 포함 다 떴는데 이렇게 약간 좀 비네요. 이게 덜뜬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떴던 직물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만져 보시면 음, 공간이 채워질 거예요. 오, 벌써 풀이리 울어요.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좀 만졌더니 이렇게 공간이 잘 채워졌어요. 60코면, 여러 번 해봤는데 60코면 은딱 이렇게 적당하게 예쁘게 모양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지문 보시면은 첫 코와 첫 코, 기둥 4개 떴던 거죠.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이 구멍이에요. 큰 구멍, 이렇게.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하래요. 그냥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 걸어서 빼고 그대로 빼주는 게 빼뜨기. 이걸 하면 1단이 끝납니다. 자, 2단 바로 들어갈게요. 2단은요, 기둥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둥 두 개, 총 다섯 코에 사슬을 떠주는 거고요. 각각의 코와 코 사이. 자, 코와 코 사이, 아까 우리 큰 구멍, 큰 구멍, 큰 구멍에 이번엔 한번만한 번만 감아요. 한길 긴뜨기거든요. 감아서 코와 코 사이의 반을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면, 아까는 네 개였지만 지금은 세 코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 개를 빼주면 돼요. 이게 한길긴뜨기거든요. 한길긴뜨기 한 번과 기둥 두 번, 사슬 두 번, 하나 둘두번 뜨는 것을 59번 반복할 거예요. 각각의 코와 코 사이에 감아서 들어가서 실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번 감아서 두번 뜨고 사슬 하나 둘 뜨는 거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코와 코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씩 나눠서 뺀준 다음에 사슬이 한 번, 두번요 패턴 반복해서 우리 끝까지 해볼게요. 총 59번 반복입니다. 55 56 사슬 2개. 걸리면 돼. 57. 사슬 2개. 58. 사슬 2개. 마지막이다. 59. 사슬 2개. 까지 해주시면 다한 건데. 자, 보시면 마지막에 첫 우리 그 사슬 떴던 부분이죠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또 사이에요 여기 구멍이죠 요 구멍 큰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또 빼고 빼뜨기를 해주는 게 2단의 끝입니다 보시면 벌써부터 풀을 지듯이 우는 게 너무나도 예뻐요 <웃음> 자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 갑니다 기둥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주고, 다시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각각의, 각각의 코와 코 사이예요.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코 사이가 아니라, 두 번째랑 세 번째예요. 각각의 코는 다음부터니까, 그 다음부터, 두길긴뜨기 늘려뜨기 사이 사슬 두 코를 해볼 거예요. 자, 두번 감았어요. 두길긴뜨기니까. 그리고 코와 코 사이에 바늘 들어가서 두길긴뜨기를 뜨고 다시 사슬 두 번을 해주고 같은 코에, 같은 코에 그대로 코와 코 사이에 한번더 들어가서 두길긴뜨기를 떠주고, 사슬 두 번까지 뜨는 게 반복점이에요. 자, 두개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뜨고, 두개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뜨는 것이 반복입니다. 자, 지금 한번 했죠. 그러면 두개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뜨고, 다시 두개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해주는 게두번뜬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와 코 사이에 총 59번 반복해 볼게요. 58, 둘, 두 개까지. 그 다음, 마지막, 59. 하고, 하고, 자 이렇게 총 59번을 했는데요. 아직 우리 끝이 아니라 우리 첫 코랑 두 번째 코 사이 거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사슬 만든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코와 코 사이부터 시작해서 여길 아직 안한 거거든요. 자 그대로 두번 감아서 들어가서 첫 코와 두번째 코사이에요 자, 두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둘을 뜬 다음에 1, 2, 3, 4 네번째 코가 첫 코예요. 그래서 여기 코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빼뜨기를 해줄거예요. 코랑 코 사이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네번째 코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실을 감아서 쫙 잡아당기면 매듭 하나 생기고요. 한뼘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줍니다. 그대로 실쭉 뽑아서 이제 우리 곡바늘로 실을 숨겨 볼게요. 자, 보시면, 바늘에 실을 꿰어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숨겨면, 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은 겉면이니까, 먼저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대로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튀어나오지 않게끔 딱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뒤로 다시, 내려가서 전 뒤에서 항상 숨기고 있어요. 코와 코 사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을 숨겨줄 건데 자, 보시면은 들어갔던 곳에 한번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묶이면서 매듭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 이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을 몇번더 숨겨주면서 숨겨주면서 이렇게 코와 코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사이사이를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또 매듭은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좀더 짱짱하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이거 늘려가지고 팔에도 팔찌처럼 낄수 있고 머리에도 머리끈으로 쓸 거니까 기왕이면 몇번더 이렇게 매듭 묶는 방법을 조금 더 익혀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뭐몇단 우리가 뭐 여러 단을 한게 아니니까 그냥 1단까지 쭉 이렇게 내가 떴던 코산을 따라서 실을 숨겨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던 대로 한번더 들어가면서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듭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려오셨으면, 마지막까지 내려왔으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거는, 어, 저는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이 매듭 있죠? 이 부분과 우리 따라, 날아, 따라 내려왔던, 음, 이 매듭을 묶어줘요. 이게 헤어 슈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매듭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확실하게 묶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매듭 지은 거 그대로 이거를 잘라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실과 실을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첫 번째 떴던 코 부분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서 실을 잘라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통과해서 실을 바싹 잘라주고, 반대편에 우리 처음에 매듭 만들어서 시작했던, 처음에 실 남겨놓고 시작했던 시작실 있죠? 얘도 반대 방향으로 숨겨줄 거예요. 그대로 같은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하늘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짠짠짠짠 네,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헤어슈슈 머리끈이죠. 완성을 하였습니다. Jan.